피가 있을 때네이꼭이꼭꼭꼭꼭꼭각 사건 오우 오려이지음이 노래도 기분 되게 많이 바뀌었네요 선생님 걱 사건 오케이 사건 게임 a 네. 음, 에이랑 에가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 여 사건 여 사건 어라 망해 이렇게 좋 사건이 있다고 스페을잘해이세요 스페인을 바꿔여기사이에요 어, 이거 이제, 게다 끝에 얹것 같은데, 죄드요 어, 정사건? 어, 네 어, 이렇게 정사건이 있고, 정사건이 고이 있고, 너무 일어나면보니까 이거 바꿨고. 음, 정사건은, 무조건 일어나는 애들이잖아요. 음, 음. 그래서 정사건의 확률은 1이 됩니다. 근데, 그사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음. 거니까 얘가 음. 일어날 확률은 0이 돼가지고, 음. 확률은 1부터 0까지 사이에 있어요.